반대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북 봉화군에 있는 청량산에 왔습니다. 어, 청량산은 청량산을 중심으로 뒤쪽으로 펼쳐진 산세가 특히 가을철에 멋지다고 해서 오늘은 이곳을 오게 됐고요. 제가 또 그제는 가야산 만물산 코스를 가고 어제는 운장산과 구봉산을 다녀와서 조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여서 음, 오늘은 좀 편안한 코스를 걷고 싶어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청량산 코스는 아주 다양한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한 바퀴를 돌수 있는 환종주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중간 갈래길로 여러 군데 나누어지는데 각각 포인트가 다 다르고 특징이 다르다고 해요. 어,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체력상태 보시면서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코스에서 원점 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코스인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입석에서 시작해서 청량사까지 올라가서 어, 하늘자리로 갔다가 정상석인 장인봉에서 인증을 하고 하산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랑 함께 가보실게요. 충룡봉에서 바라다보이는 충룡사 쪽 뷰가 굉장히 멋지다고 해서 오늘 좀 욕심내서 올라가볼까 했지만 무리하면 안될 것같아가지고 오늘은 충룡봉은 과감히 포기하고 지금 입석에서 청량사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편안한 길로 시작합니다. 아, 정말 가을가을합니다. 약차를 그냥 마시는 집이라는데 쑥스러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어, 웬 고목이 이렇게 쓰러져 있네요. 우와 크다. 이 고목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나무 속에 높은 역사를 간직한 600년된 나무를 올라오다 보면 소나무에 이렇게 칼집 같은 자국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조각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강점기 때 한국인들 노동을 착취해서 뗄감을 캐게 했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청량산은 아마도 이런 일제시대 때의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산인... 예쁜 가을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청량사에 도착했습니다. 청량사에서 하늘자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30,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염혼이 담긴 기화장이 있네요. 여기 여기 적힌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봅니다. 원효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효대사가 당시에 얼마나 불교계의 거장이었는지는 실감이 안 오는데 어.. 여기도 원효대사가 걸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소우산에도 <웃음> 원효대사의 해골물 거기가 소유산이고 대둔산에도 원효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원효대사가 걸으셨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신라시대 때 불교계에 정말 거목이셨구나라는 생각이 생뚱맞게 <웃음>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청량산 코스는 딱네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힐링 코스. <웃음> 어, 워낙 코스가 조금 짧기도 하지만 등산로가 인위적으로 가꾼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 다소곳이 잘 되어 있고요. 중간에 청량산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다른 절들은, 다른 국립공원에 있는 절들은 거기를 들어가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는 입장료를 받지도 않는데 성량차 자체를 한 바퀴 쭉 둘러볼 수도 있고 어, 사체 자체가 되게 단정한 느낌? 그리고 분위기가 차분하니 너무 좋아서 한 바퀴를 걷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다리를 올라가는 길인데 역시 경사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고개입니다. 하늘다리는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 아까 중간에서 자소봉 갈수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셔도 하늘다리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다리로 가는 길입니다 와 소나무 멋지다 아, 네. 힐링코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산책하거나 사색 명상하기 좋은 길입니다 하늘다리입니다 하늘다리는 우리나라 산속에 설치된 현수교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길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인봉까지는 400m 남았고 이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정상석을 만나기 직전에는 언제나 설렙니다. 정상석 뒤로 안내소로 가는 최단코스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정상뷰 한번 쭉 돌아보고 아쉽지만 하산해볼게요. 최단거리인 만큼 하산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험합니다. 그렇지만 힘듦을 보상하듯 이렇게 몽환적인 가을숲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안전하게 하산 완료했습니다 청량사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아서 산멍하다가 하산하는 최단거리인 안내서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급기훈련하는 줄 깜짝 놀랐어요 초반 1km 정도 경사가 굉장히 세고 험해서 긴장 바짝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온다면 저는 안내소로 내려오지 않고 청량사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조금 길어도 훨씬 편안하게 갈수 있어서 하산하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고 사찰과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등산로가 너무 좋았고 하늘다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내려올 때는 조금 <웃음> 긴장하고 고생했지만 그래도 오늘 소소하게 편안한 등산 잘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다음 산에서 만나요. 안녕.